마르가스 대령 라스웰 지국장 대령 딱지까지 붙이자니 꽤나 심각한가 봐 맞아 도움이 필요해 알레 안드로 뭔데? 라스 알마스 카르테의이 이란 테러범을 국경으로 빼내려고 해 라스웰 테러범은 남부 국경을 안 넘어 그래 그랬지 넘들은 그걸 역이용하려는 거야 네가 막아줘야겠어 목표는? 하산 소령 하... 알았어 언제? 오늘 밤 잠시 들어온 연결도했어잘 보인다. 미국, 메시, 구워볼게요. 아래쪽에서 뭔가 움직이지? 국법 위민자들이야. 국경은 절대 거 아니야. 국법 이민자이야 놈들은 단골 수법이지. 이 틈에 합산을 빼돌리고 있을지도 몰라. 네, FBI는 언제 오지? 한 시간은 걸려. 당장은 너희뿐이야. 알겠다. 노돌포, 이민자들은 다 믿기다. 할산이 움직일 거예. 보트로 강을 건넜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자. 그래. 그럼 시작하자고. 알레 안드로, 할산이 국경을 넘어가면 안 돼. 알겠다. 맞아. 이상, 놈이 국경을 넘어가면 저희 손도 못댈 겁니다. 느끼 전에 잡을 수밖에. 아마. 들 오십 셋 앞에다 저기 북쪽입니다. 놈들이다. 보트 멈춰, 보트 다 사연, 개인 개인 전 와, 리얼하네. 잠깐 들리는 땡길로 르텔이 빠르게 움직이는군. 넘어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방의 벽이다. 준비해, 라쌀 나스카르텔이라는것숨어 신속히 조용히 목표를 먹었으면요. 정내시다 전력을 바꿔야지. 하산호기 병대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와차 목표가 국경을 넘어 도주했다. 계속 추격 중이다. 대령 그건 곤란해. 작전 지역에서 벗어나고 있어. 어. 알아. 일단 FBI부터 빨리 통원해 지역 경찰에도 연락하고. 이상 자리에 올라가! 빨리! 올라고 아, 있다 지금 새 빠지고 올라가고 있고 우와... 이거 어떻게 찾아, 이게 어떻게 찾아있는 거야 여기서 하살보이나? 아니요 음. 나, 나, 나. 도망쳤습니다 음. 놈을 추격한다 가자고 쟤는 음. 뒷가톱 들고 있고 나는 검정두고 카르텔이 은신처럼 음. 놈을 데려갈 거다 빨리 찾아야돼! 하산한테 협조자들 있어 경계 철저히 하라고 알았어 이 뭐야! 내집에이리그고 또서 트로대하 따라가! 누가 들어왔어? 다어 놈들이 시발 놈들이? 이쪽이다! <목소리> 야! 저 뭐하는 씨... 뭐 야! 뭐하는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씨발 와이 야! 떡이네 야! 야! 야! 야! 이 야! 한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라어머지어 야! 있 야! 야! 려 야! 특수부대다, 특수부대다! <놀라> 와 새끼야! 어, 물러서! 물러서라고. 물러서! 쏘지 마요 제발! 놈이 어디로 갔데저쪽이 어디? 들다와 뭐. 현재 로레스와쪽은신처 <놀라> 이동 중. 알겠다. 현지 경찰이 그쪽으로 아우. 가고 있다. 카르 경찰! 처리해! 뭐 오, 진짜 클리어. 와. 클리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괜찮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내 집에서 빨리 안 꺼져 제기라, 제기라. 공격하라는 거 아니다 제기라, 제기라. 사람을 찾고 있어 제게 여기서 감시해 여기 지나간 남자 지금 어디 있나 가만히 있어 예산이야 왜 총을 끄냐고 해 씨발 왓처 배려 팀 보내 민녀인 사상자다 오돌포 그래. 가자 알겠습니다 어느 집이 못 가죠 파란색 2층짜부터 시작하지 왜지 저장 경비들이 방금 꺼졌거든 아 경찰이다 나스웰이 네. 해단시키는 대로 해 나중에 설명하자 우기 손녀, 우리는내려가리그 즉시 발포하겠다. 우리 알겠다, 앞으로 나와. 손은 계속 머리 위로 올리고, 아, 우리 내가 못쏠것 같아. 아니, 쏠것 같아. 내말안 들려. 시키는, 시키는 대로 왜? 앞으로 나오라고. 군의소속 알레 한드로 바르가스 대령이다. 테러리스트를 그래. 쫓고 있다. 오마즈 잠깐, 그래. 그쪽 사람들이야. <웃음> 이거 카르트라고 구분이 안 가서 용의자는 어디 있지? 방금까지 말한 거 더... 야, 뭐 돌핀이래? 내보스에게 출격하지뭐 무슨 돌핀이 뭐야? 너무 미쳤던 들어가. 외부는 내가 맞는다 빨리 움직여. 우리 궁지에 몰렸다. 진입합니다 뒤쪽으로 진입해 어 뭐야 뭐야 근데, 와, 놀래라네. 저 시기가 없나? 와, 싸가지 못 논다. 충전할아나 충전할 것 같아. 어. 야가 약간 돌트, 그린 도트 했어. 게르모, 리시아 어떻게? 일안쌓없습니 괜찮을 것 같다. 이층도괜찮고여기구가 안고, 아, 이친이층으가가야 되나? 딱이 친구가 안고, 이친구이 친구가 이이 아우 아 아우 이건 좀 아닌데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다태워버려이 새끼 화상이네 빡빡이 내가 누군지 알아? 대군이 어 뭐야 이 놈이 군인이야 여기 싸우러 왔지 아니. 타 죽게도 장군님처럼. 기가 보이는데. 무슨 포 데리고 나와야 된다. 돋포! 안겠다 대령님 안 됩니다. 이미늦었습니다포하산이놓쳤습니다놈들이데려 갔습니다. 대령님! 대서양을 건너려는 것 같습니다! 배가 뭔가를 운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 로포어와 오, 오, 근데 지금 빡인데 저불 저렇게 나는데